오늘은 윤달에는 돌을 머리에 이고 성곽을 삼에 돌면 무명장수하고 그날 순천한다는 전설이 있는 거창읍성이 왔습니다. 거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에 외침을 맞게 이하여 전라도민들이 의비무한의 슬기로 축성한 자연석 성곽입니다. 일명 모양성이라고도 하는 이 성은 나주 진관의 이반산성과 연계되어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진 읍성이라고 하네요. 아쉽게도 안쪽은 돌 수는 없지만요. 예, 거쳐 읍성이 예각으로도 돌수 있게 길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각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1965년 4월 1일 사적 제 145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성의 둘레는 1,684m, 높이 4에서 6m로 동서, 북문과 세계소의 옹성, 육계소의시성을 비롯하여 성밖의 해자 등 전략적 요충 시설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내에는 공원, 백사 등 22동에 저조 시대 관아 건물이 있었으나. 광화 등으로 소진된 것을 1976년부터 복원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달에는 돌을 머리에 이고 성각을 삼에 돌면 무병 장수하고 그날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어 지금도 분여자들의 답성 풍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성각은요, 일각과 내각을 함께 둘수 있는데, 오늘은 좀일각으로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약간 좀 양기가 꼈는데, 더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네요. 예, 거창의 풍습 등에 답성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창읍성에 답성놀이라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답성놀이하며 무명장수하시오.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명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고 합니다. 성을 돌 때에는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세 바퀴 돌아야 하며 머리에 이인 돌을 성 입구에 쌓은 뒤 선수갑군 오골 백지에 피 펴고 3배를 널리려 소망과 우명 장소를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거창읍성을 한바퀴 도는 데는요. 약 30분 정도 2 7 k m 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거창읍성 예가을 좀 돌고 있는데요. 야외 학습장을 지나서 지금 노동지수지보이는데 너무나 멋지게 보이니까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고동 저수지 왔는데요. 안개가 좀 약간 꼈는데 더 신비스럽고 멋지게 보입니다. 고동 저수지 에, 나무 대극길은 현재 공사 중이라 걸어볼 수가 없네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 고창읍성은 분녀자들이 쌓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산면, 독곡에 있는 서산고성을 쌓고 여자들은 고창읍성을 쌓기로 하고 축성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분녀자들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돌을 날라 성을 쌓았지만 남자들은 분녀자들을 야뻐고 술을 마시며 게으름을 피워서 결국 여자들이 쌓은 고창읍성은 단단하게 완성이 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고요 서산고성은 경제에 계신 남자들이 그대로 포기해서 싸다마트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이곳에 철축필터 오면 아주 좋겠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요 성위부를 개방하지 않고 있어서 예각을 좀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예각을 돌았어도 고창읍성 너무너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산성을 돌아봤는데요.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명장수하며 세 바퀴를 돌면 근막 순천한다고 했습니다. 무명장수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다시 와야겠습니다.